안녕하세요. 예전에 비하면 아파트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니 요새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파트 문의에 대해서는 거의 연락이 없으시고 아직도 가끔 재개발 문의라든지 다른 문의를 좀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뭐 저한테 연락이 안 온다는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를 다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3월 달이지만 보면 은 1월 달로 지금 미 분야 아파트에 대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에 1764가구에서 1월 달에는 3087세대로 엄청나게 급적하게 지금 미분양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전체 자료가 아니죠. 많이 빠져있는 자료도 있는데, 일제 등록된 게 3,000가구 정도라면 미분양은 적어도 한 4,000, 5,000가구가 벌써 넘었을 것이다. 예전에 1,700가구 나왔을 때가 2 0 3,000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동구가 가장 지금 재개, 저 미분양이 많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인터넷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격이 2배, 3배가 뛰었는데 그 중에서 10%, 20%, 30% 하락했는데 그게 하락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전에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얼마가 되었습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6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3억짜리가 이제 7억 8억이 됐다고 하락한 건 아니죠 결국은 뭔가 하면 이분양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에서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압력을 넣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도 협회가 있고 의사도 협회가 있고 건설사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사협회나 건설사협회는 엄청나게 파워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압력들이 생겨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빌미로 이제 미분양이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된다, 하락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라.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뭐 2억이 되었다. 아니면 기존에 5억 거래되던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4억이 아니면 3억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면 가격이 하락했겠지만 뭐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뭐 7억이 되었는데 가격이 하락한다 개코나 말도 안되는 소리고 결국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저들 표를 얻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체가 정치 노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가진 자들의 어떤 여유에서 계속해서 금액이 올랐을 때 팔고 나왔는 사람들은 좀덜할 거지만 가격이 조금씩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가진 자들의 가격 하락세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못 가졌다, 뭐 집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재 자료를 보시게 되면 1월달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3178세대에서 계속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연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분위기가 지금 아파트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 잡아놔 있는 아파트 정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계속해서 미분양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미분양이 나오는 건 둘째치고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그게 관행에서 엄청나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랐는 걸 대비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 올랐는 거에서 금액이 떨어진다고 조정대상지역을 풀어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계산으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그렇게 계산을 잘했다면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양반들의 얘기들은 뭐 믿을 얘기들이 거의 없죠 다그나무의그 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야마 뭐 들어서 얘기들을 뭐 어느정도 듣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우리가 뭐 동구가 지금 계속해서 미분양 얘기를 하지 만라 2021년에서 지금 2022년 1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랐다 내리다를 약간 반복했으면서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동구가 가장 많다 많다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중구도 지금 700세대에 마찬가지 800세대와 700세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1500세대로 지금 가장 지금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형을 얘기하면 가장 쉽게 와 닿는데 지금 제곱미터로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85 제곱미터면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용평수 25평 이상 우리가 분양평수 약 33평 4평 이상 정도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60 85 85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평수로 뭐 원치는 분분 다할 겁니다 곱하기 0.3025 네. 제곱메다 85면은 85제곱메다, 화기 0.3025를 하시면은 평수로 쉽게 환산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종구가 현재 700세대고, 동구가 800세대, 북구가 158세대, 수성구도 439세대. 예, 적은 세대수가 아니죠. 달서구 1500세대, 달성군이 20세대. 달성군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하지 않았고,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가 일부되었고요. 진공후 미분양, 우리가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공이 다 되었는데도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입주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을 악성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공후 미분양에서 보면 은 기본적으로 동구가 미분양이 많다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구는 중공후 미분양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북구가 가장 실질적으로 중공후 미분양이 많습니다. 결국은 악성 미분양이 북구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동구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 나오는 자체가 악성 미분양이 북구가 많은데도 동구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 동구 쪽의 건설사들이 결국은 대구시에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든 매체에 광고만 돈만 주면은 우리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일반 신문에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동구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스컴에 띄우는 것은 동구 쪽의 건설사들이 지질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중공미분양은 악성미분양이 결국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현존 미분양이 좀 안돼도 중공전에 아니면 어느 정도 중공전에만 분양. 해소를 시키면 되는데 북부 쪽이 지금 62개소로 따져보면 가장 많은데 북부 보다는 동구를 얘기하죠 그리고 동구도 실시적으로 800 세대 지만은 이 따져보면 중구가 현재 700 세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매체에 나오는 신문들을 100% 다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뉴스도 마찬가지 여당을 지지하는 뉴스 야당을 지지하는 뉴스 이런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놈들이 뭐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생각과 제가 겪은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제 생각은 100%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틀렸다 뭐 어, 당신 말이 맞다 뭐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 충돌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을 가지고 뭐 댓글에 이렇다 저렇다 굳이 그렇게 될 시간에 동산 이라도 더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주 시기에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 있느냐. 일본은첫 번째가 2022년 8월에 달 나와 있는 연경동, 장가지 북구죠. 다음 동구 복무동 12월 달 다사. 마가지 수성구 중동에도 2021년 12월 수성 월드클래스, 마찬가지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고 유람동, 동구지역 용계동,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용계동에도, 수성구에도, 더샵 수성호클레어 마찬가지 미분양이고요. 대구, 동구, 용계, 용계계동이 조금 나오긴 나오죠.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수성구 파동에, 어, 동구, 골드클래스라든지, 우방아이유셸, 에드포에드포레 마찬가지 미분양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분양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통계가 지금 뭐 3,800세대, 약 4,000세대 미분양이라면 한 6,000세대까지 미분양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5,000세대까지 미분양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끼리 하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모든 뉴스나 매체에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하락해서라도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미분양을 빼서라도 분양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장 관심있게 보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뭐 건설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 항상 강의를 하는 분들이나 뭐 교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잘 하는데 요 일반적으로 실무를 띄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 간혹 가다가 좀 계신데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내렸는 게 바닥이다 지금 사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아파트를 아야 되는 사람이 부동산에 문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까 아파트를 지금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셨고요. 실제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도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직 속이 타면 저한테 전화를 그래 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렸죠 저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락 하는 걸 봤죠 예 네. 그런데 굳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가면서 나중에 원망들을 짓선 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더 내릴 것이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다 구입을 합니다. 뭐, 부동산에서 눈 감고 아웅을 하든, 이렇든 저렇든 양날의 칼날처럼 어떻게 판단을 하든 본인 생각에서 대부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나도 가격이 오를 줄 알았다. 그런데 내린네. 뭐,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의 얘기만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